최근 동네 공원에 엽기 살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. 밧줄로 목을 졸라 죽인 후 눈을 도려내는 잔혹한 사건이다.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공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들었다. 하지만 내 친구가 당했다.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. 지름길로 가려고 공원을 지나가다가 당한 것이었다. 너무 슬프면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걸까?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다. 절친인 친구에게 이런 일을 한 범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. 내가 미끼가 되어서 복수를 할 것이다. 자정이 넘은 공원은 깜깜했다. 달빛도 없었고 가로등이 없는 곳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. 첫째 날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. 둘째 날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. 셋째 날 드디어 나타났다. 분명 그 녀석이 틀림없다 휴대폰을 만지는 척 하면서 천천히 걸었다 이윽고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갑자기 내 목에 밧줄이 감긴다 밧줄이 목을 파고드는 것처럼 죄어온다 아프지만 이런 건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뒤돌아서 녀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자 녀석이 칼로 몇 차례 찌른 것 같았지만 흥분해서인지 전혀 아프지 않았다 내 몸이 쓰러지면서 녀석도 함께 넘어졌다 운 좋게도 녀석 위에 올라탄 모습이 되었다 어두운 공원이었지만 가냘픈 달빛 사이로 공포로 일그러진 녀석의 얼굴이 보였다 녀석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녀석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면서 그 녀석은 이렇게 말했다 죽였는데